안녕하세요. 지금 어, 용산 해방촌 안에 있는 코스모스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맛있게 먹고 올게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용산 해방촌 신흥시장에 있는 코스모스 식당입니다. 코스모스 식당은 아기자기한 식기와 인테리어 그리고 친절한 사장님 덕분에 맛있는 식사를 할수 있다는 곳으로 소문난 곳인데요. 예전에 골목식당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입구에서 보니까 제로페이도 가능하고 포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코스모스 식당으로 올라가 볼게요. 하고 포크하고 세팅이 되어 있어요. 메뉴판을 볼게요. 메뉴판도 테이블에 미리 놓여 있는데요. 여기는 카레 전문점 같아요. 새우 크림 카레, 야채 카레, 돼지고기 카레, 소고기 카레, 반반 카레. 돼지고기 카레랑 그리고 여기 반반 카레랑 돈까스 한개 그리고 치킨 가라아게 요거 하나 알려주시려요 반반 카레는 여기 들어가 중에 선택하신 분이거든요. 아 반반 카레가. 아. 드디어 기다리던 반반 카레랑 돼지고기 카레가 나왔습니다. 칼에 네. 어, 카레 잘 어울려 토핑 올렸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새우 크림에는 네. 안에 통새우가 들어있어도 맛을 더 진하게 내려고 아. 새우를 튀겨서 갈아서 여 올려드렸어요. 아 네. 맛있게 드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맛있게 먹을게요. 하나만요. <목소리> 살짝 올라가 있어서 조금 칼칼하니 맛있던요 까리고추 까리고추가 좀 칼칼하네 숟가락로 주문한 치킨. 바삭바삭하고 나. 카레랑 돈가스랑도 너무 잘 어울리네요 소고금기카레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소금기 카레 반반 카레. 카레랑 골고루 먹을 수 있어서 좋은데 이거는. 你没<音楽> 테이스트 오브 서울 2020 축제로 인하여 포장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로 힘든 여러분을 위해 서울시가 마음의 축제를 준비했답니다. 지금 컴포트 푸드 기간이라서 식당 인증사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테이스트 오브 서울 2020 컴포트 푸드 위크 방문식당 이름을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서울사랑상품권을 드린다고 하니 참여해보세요.